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제 채널 영상을 이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꽃뱀 전략을 공개하여 주 피해를 볼 사람들을 예방하는 차원의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특정 지역 혹은 국민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었죠. 그러나 특정 지역의 비하가 아닌 그 행위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거지근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이죠. 고대 베트남의 역사부터 살펴보자면 영상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 기원전 1219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선사시대부터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역사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전쟁 후 그들의 상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난하니까 돈 때문에 거지근성이 생긴 거지. 뭐 과거 역사까지 올라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전쟁이 끝난 이후 패망한 국가인 베트남 공화국, 즉남 베트남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정치인형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숙청당했거나 혹은 보트피플이 되어 베트남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으며 농업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민다이, 즉 서부지역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지도를 펴놓고 7시 방향에 위치한 건터, 까마오, 락자들의 대도시를 주변으로 있는 마을이죠. 전쟁이 끝난 이후 그들은 땅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압류가 되었고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사를 지어야 할 땅까지 뺏겨버린 터라 베트남 전쟁 이후 몇년 동안 그 지역은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되면 물론이고 어차피 농사는 짓게 하고 세금을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부지역 사람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농사를 짓게 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에 한국은 1모작을 기본으로 하지만 베트남은 기본 3모작 많게는 5모작까지 하게 되면서 쌀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던 나라에서 쌀 수출국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자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던 북베트남 그들이 추구했던 일당제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사상과 다른 그들을 방치하고자 한다면 훗날 큰 위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 탓에 그들의 전략이 바로 우미나 정책이었습니다. 우미나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또 영상 길이가 너무나도 길어지게 되니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우미나 정책을 행하는 정부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 나의 자식만 초중고 대학교를 진학시키고 남의 자식들은 초등학교만 나오게 한다면 미래에 당연히 나의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으로 특정 지역에 우민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둘째는 정부의 부정부패를 국민들이 신경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과거 한국의 신문을 일부러 한자를 왕창 써서 발간하여 한자에 무지한 사람은 신문을 읽을 수 없게 만든 것과 프리스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한 부분 또한 우민화 정책이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 가지고 돈 벌면서 경력과 인맥을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 사업을 하여 돈을 벌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베트남의 시골 지역에 가보게 되면 방금 언급한 1번 타자인 공부, 즉 학습의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시골 지역에도 많은 학교가 생기긴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학교가 없어서 못 다니는 것이 아닌 그 학교까지 갈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통학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을 하기에도 도로 상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논길이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과거 6 70년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국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 올리지 않았냐, 저들은 왜 그렇게 못하고 우는 소리를 하느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당시에도 피난을 떠나면서 야외학당을 열어 그곳에서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은 제 스스로 신의 한수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당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쟁 이후 베트남 정부에서는 교육을 장려하지도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 학교 문턱도 못 가거나 혹은 학교를 다녀도 2, 3년만 다니면서 기본적인 글자와 동계산할 정도의 기본 지식만 배우게 되면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내게 되고 집안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적으니 도덕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울 수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배울 수가 없는 데다가 사회활동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할 기회가 적으니 사회성 또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어느 정도 지식과 사회성을 갖추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교육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100살이 되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서 학생들이 영어 선생님 만큼의 나이가 된다고 안들 영어 실력이 그 선생님 만큼 높아질까요? 반대로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어른들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결과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집도 없이 방황하는 거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하면 그들은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몇불더 주는 팁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그들끼리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추가로 정부의 지원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 나라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인지 도둑놈이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처럼 복지나 교육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 중 일부가 행하는 관광지역의 바가지 행위 그리고 외국인을 벗겨먹는 꽃뱀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세뇌된 사상 중 무서운 사상인 과거 베트남은 외국으로부터 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한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외국인들을 벗겨먹는 것은 정당하다를 벗어나 현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베트남 정부의 우민화 정책과 함께 마치 그러한 행위의 베트남 문화라고 세뇌시킨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